자, 연 m e that. Time that. Time that. Time that. Time that. t i m 야야 <웃음> 오! <웃음> 아씨! 아, <웃음> 엄마 너무! <웃음> <졌어>. 엄마, <웃음> 엄마 졌어! 엄마 졌어! 엄마 안 되지! 아니, 장난 없어, 고마워! 그왜 잡아! 엄마 1대 0이야! 1대 0! <웃음> 모자까지! <웃음> 자, 자, 시, 작!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27년 차 아, <웃음> 뭐야 엄마 <웃음> 엄마 <웃음> 엄마 <웃음> 뭐하는 거야? 아이씨 다시 <웃음> 엄마 끝났어 이미 졌어. <웃음> 네 알았어. 근데 마지막 판이야 어, 이제. 데 내가, 내가 이기면은 끝나는 거. 어. 내가 치면 이제 맞아 맞아. <웃음> 여러분, 27년차 부부의 야, 일상입니다 우리집은 즌을 보고, 이 매일 아, 이래요 아니 내가 나이을 보고, 이고 있어 즌 자, 내가 시운을 보고, 이시 시즌을 보고, 이시이고 엄마 졌어. 엄마 졌어. 엄마가 설거지 해야 돼. 아니, 이게 너무 다리가 짧으니까 잘안되다네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, 졌는데 기분이 어때? 아씨, 꿀꿀하네. 꿀꿀해? 응, 어, 난 이길 수 있는데. 아씨,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. 아빠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? 아이 내가 아빠는 운동 신경 워낙 많이 제기도 딱딱한면 15개 차잖아 근데 그 엄마 여잔데 너무, 너무, 시,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야? 봐줘야지 사람이! 미안하다 내가 <웃음> 좀, 좀 봐줄 거야? 봐주는 거 없어 <웃음> 무조건 인생은 <웃음> 이기적이다 경상도 남자 아, <웃음> 인생은 뭐야 봐줄게 봐줄 거야? 지금 <웃음> 이번에 안 봐주면 안 돼?